74 4월 9일 화요일 74 4월 9일 화요일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여보세요 오늘 예약 가능해요 여보세요 오늘 예약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몇 명이세요 예 가능합니다 몇 명이세요 20명입니다 회사 회식입니다 20명입니다 회사 회식입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화요일, 화요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회사, 회사. 회식, 회식.